새로 모드도 지원이 되는구나. 앱이. 누 처음에 아, 화면 안 뜨나? 누구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, 그런가 봐요? 그 티켓팅이에요? 오늘인가? 티켓팅? 티켓팅 오늘인가? 오늘이에요? 티켓팅? 아 목요일? 이틀 뒤네 3일날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아니지 전에도 얼마 정도 했었지 그치, 단체로 아니 되게 이렇게 온 거는 최근에 이제 어떤 외부 작업들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도 좀 하고, <웃음> 저 뒤에 아마 박지민일 거예요. 찐 라이브 오랜만이요. 에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스테이 얼라이브도 나왔었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스테이 얼라이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콘서트 기대된다. 아, 콘서트 기대해주 저도 거 2년 반 만에 한국에서 는 건데 한국 콘서트 너무 기다렸습니다. 아 근데 막 함성 금지랑이래가지고좀 아쉽긴 하지만 뭐할수 있다는 거에. 튜디오투어요 저번에 한번 하지 않았나 봐? 지금 머리 좀 많이 길었죠 또 언제 길러보나 싶어가지고 길러보고 있는데 공부 때문에 콘서트를 못 보신다니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<웃음> 콘서트 재밌을 텐데 준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 콘서트 너무너무 기대했어 요 콘서트 첫 도전, 이런 분도 계시고. 티켓팅. 아, 이번에 또 특히나 또.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. 그,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, 티켓팅 할 때. 조금. 조금 차분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. 긴장하는 비법이 있나요? 그냥 뭐 그냥 평소대로 그냥 메뉴 고른다 생각하고 이제 흠흠흠 티켓팅 내일이 시험 내일이 3월에 시험을 치나? 아 오늘 이제 스테이어 라 stay alive 좀 기를좀 해보려고 왔습니다. 그 e w h 뭐 o l 딱히 뭘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방탄 좋겠다. 방탄 콘서트 갈수 있어. g to be 스테어라이브뭐 정국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음음 음 작업은 꽤 예전부터 좀 했었던 것 같았는데 이게 릴리즈 되는 시점이 언젠지를 잘 몰라가지고 만들어놓고 있었어요 그냥 만들고 멜로디 이이저저 이제 뭐쓰쓰받받해해지지고이따릴 릴리즈 짜짜딱찍히히서서사사쓰쓰시작했했죠 그게 사사미미에에썼 썼던 거 같은데 미국 도착해가지고 그 l a 회 10회 11회 1 2 비행기에서 두개 썼었죠, 그걸온 마이 드림이랑 이거랑 걸온 마이 드림은 좀 빨리, 빨리 릴리지가 되는 편이었어가지고 거의 가자마자 다음날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걸온 마이 드림 도착해서 다음날인가 녹음했던 거 같고 <웃음> 생일날 뭐 하냐고요? 생일날, 다음날이 공연이라 뭘, 뭘 할, 못할 것 같은데. 이거 가사는 그 스티어 라이브 가사는 다 제가 쓴 건데 아무래도 그 웹툰이다 보니까 그 스토리와 <웃음>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하는 뭐 3화, 4화까지 보고 썼던 것 같은데 약간 그... 만화 OST를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진짜 피곤해 보인다고? 저안 피곤한데 조명 때문에 그런 거야 비하인드를 부르달라고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뭐가 있지? 아 일단 뭐전구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지 노래를 쓸 때도 그러니까 키가 이 벌스랑 그러니까 벌스에 맞추면 이제, 후렴에서 키가 너무 너 높아져 버리고, 그, 후렴에 맞추면 또 벌써 나아지는 좀 되게 이, 이 왔다 갔다가 많은 곡이었는데, 정국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, 그냥 녹음, 그때 제가 미국에 더 체류하고 있을 때였는데, 정국이가 녹음할 때는. 어쨌든 혼자 녹음해가지고 보내줬는데, 너무, 너무 잘한 거예요. 그래서 믹스 넘기 이런까지 계속 들으면서 뭐 편집하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재녹음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갔던, 갔어요. 둘 너무 잘해가지고 정글과. 참 재능이 많은 친구죠. 음. 요즘 근육 트레이닝 하고 있나요? 저 웨이트는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막 이렇게 잘, 잘 하지는 않네요 뭐 체중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좀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스트 준비는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연습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3월이면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한 날씨일 거라서 안 다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니요좀 다른 나라들도 좀 방문을 하고 싶어요. 진짜 상황이 딱 좋아져가지고. 이번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평소 주근 기장 사이즈보다는 좀 작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그리 여러 가지 한다고 들었어요 무슨 극장에서도 뭐 보고 그러니까 2년 반 전을 생각을 해보면 막 엄청 막 행사도 많고 했던 것 같은데 2년 반 사이에 참뭐 많이 바뀌었네요 콘서트 못 가면 죽은 분이잖아 <웃음>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도 볼수 있고 하잖아요 베가스 콘서트요? 베가스 콘서트 좀 기대돼요 거기 스타디움 새로 오신 레, 레이더스 스타디움 엘리지한트인가 너무 멋있더라고 스타디움 자체가 지나가면서 봤었어요 스테어 라이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<웃음> 콘서트 이야기밖에 없네 오 녹음했냐고? 아니요 녹음 안했는데 제일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구나. 오빠 어쩔 TV 아냐고요? 알아요, 어쩔 TV. 봤어요, 그거. 저쩔 TV, 어쩔 TV, 뭐 이런. 스테어 라이브 인터스피드 작업한 건가요? 네, 그거, 그때 작업을 하던 곡이죠. 근데, 전국이 멜로디는 안 들어갔어요. 본부야 지 시즌 5를 찍는다면 어쨌든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? 본부야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촬영을 하던 거니까. 양성우 건강이 나빠졌냐고요? 저도 똑같은데 평소랑. 곡을 만든 계기 스티어 라이브는 그냥 곡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<웃음> 들어와 가지고 이제 <웃음> 작업을 하게 된 거죠. 피부에 뭐 쓰냐고요? 저는 로션 하나 바릅니다. 스킨도 안 발라요. 어, 저도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나라 다 가고 싶어요 진짜 다 가고 싶어요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티켓팅이 내일인가? 모레 아닌가? 오빠 점점 젊어지는 중 서른입니다 그렇게 나이 들지 않았어요 6학년 올라가는데 응원을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겠죠, 그죠?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6학년 생각해봐야 듯이. 그런데 브라질은 딱 12시간 차이 나니까 새벽 다 하시겠네요 머리를 더길르라는 분이 계시고 머리를 좀 자르라는 분이 계시고 좋아 생일이 같으신 분도 계시고 십자인대 수술하고 재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진짜 재활 잘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하세요 진짜 십자인대면 그래도 운동 갈 수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잘 하셔야 돼요. 십자인대 다시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. <웃음> 학교에서 숙제 하실 분들은 언 가세요. 중요하지 저는 컨디션이 다 돌아왔어요, 저는 양성이었던... 거의 한... 세달 지났는데 저는 이건 그러니까 뭐 이게 각자의 뭐 부주의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워낙 다들 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<웃음> 어디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사진 진짜 스타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걸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피드 꾸미기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사진을 진짜 잘안 찍어서, 평소에 그, 되게 그 인스타의 그 감성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. <웃음> 어려운 것 같아요. 홀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홀리는.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. 멤버들끼리 인스타 이야기 가끔 하죠 그 호비 <웃음> 애들이 호비 진짜 잘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할 시간이 돼가지고 30분까지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직도 저 밟고 다니냐고요? 네. <웃음> 집 가면 막, 그, 산책가서옷 물고 오는데. 맨날 옆에서 자요, 제 옆에서. 운전할 때 자, 자신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? 운전을 많이 해 보시면 돼요 슬슬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다 오겠군요 아직 밥안 먹었습니다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어제 어제 좀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단식하고 있었어요 요즘 커피는 다 디카, 디카페인 위주로 먹고 좀 피곤하다 싶으면 되게 연하게 타서 먹죠 아, 웅둥하고 뭐 먹지? 아, 네, 오늘 30분이 됐습니다. 아, 여러분들과의 대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아파두부 덮밥 맛있겠다 아무튼 저는 이제 예정된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잠깐 여러분들 보려고 왔었어요 아무 중에 여러분들 콘스틱 해팅 잘 하시고요 부디 다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생일 때또 봐요 또 생일 때 올게요 안녕